아, 시원하다. 이미지에는 누드 또는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어디고 찍어야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인디 마케팅 더블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제품 메인 이미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먼저 촬영에 앞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제품 메인 이미지 공식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스토디하고 다른 케이스들을 수집 조사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제품을 요목조목 분석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보고 번역한 아마존 제품 사진 공식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on Main Image Requirements 수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촬영 소품이나 배경 그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기본 이미지의 배경은 순백색야 합니다. 검및 상품 상세 페이지와 조화를 이루는 순백색. RGB 색상값: 0 제품 이미지는 오직 로포토그래나단커버 정도의 보정만 용되고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텍스트, 그래픽, 인서트 이미지는 금지됩니다. 아마는 JPG, GIF, GIF, 또는 PNG 파일 형식을 용합니다 이미지는 노출 또는 적인 포함되어 있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용 타이츠, 사람 모델한 것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거봐 외설은 안 된다잖아. a m a 는 a d a n a m a z o n Lobotan and Santa c l a u Amazon Prime. Alexa. Amazon Side design. e x Amazon. a m a m a a m a z Amazon. a m a m a z o 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 할수 z 는 Amazon. Amazon. a m a m a z o n 가이드라인은 촬영과 후보정을 통하여 준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제품을 매력적으로 표현하여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번 촬영의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 있는 다른 레퍼런스들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아이폰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검색을 해야지 아이폰 아 이거 미국거지? 여기 있네 아, 이렇게 만들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찍어야지. 어, 이미지 좋네. 아... 아이씨... 어떡하지? 그리고 이번에는 제품을 유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냐? 먹는 건가? 아, 박스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붙이고, 전원을 켜고, 오불 들어왔어. 뭔가 작동을 시키고오 레이저, 레이저, 오 레이저. 으 시원해, 으 시원해. 이제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촬영할 때는 주로 블랙이나 그레이 상의를 입습니다. 컬러가 있는 옷을 입으면 비사체 옷에 컬러가 간섭하여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흰옷을 입으면 옷 자체가 반사판 역할을 하여 의도하지 않은 빛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검은색은 안가라입어도 티가 안나서 편해요. 그리고 제품에 오염을 제거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명이든 자연광이든 빛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과장에서 이야기하면 카메라보다 중요한 게 빛입니다. 근데 빛보다 중요한 건 비사체지요. 제품 촬영에서 조명을 세팅하는 방법은 셀수 없이 많지만 어떤 제품의 사용에도 실패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은 바로 탑 라이트입니다. 제품 위에 직각으로 비치는 조명을 세팅하는 것이죠. 이탑 라이트에서는 부드러운 빛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빛은 광원이 클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촬영하려면 더큰 광원을 사용하고 강한 효과를 내고 싶으면 작은 광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품의 배경이 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저처럼 순백색의 스튜디오를 만들겠습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조지와 폼보드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조지는 집기로 이렇게 고정하고 폼보드는 옆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바로 화이트 호리존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쉽죠? 이제 스튜디오에 제품을 배치합니다. 제품의 맨 아랫부분이 스튜디오 바닥에 반사나 그림자로 왜곡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살짝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명암 케이스를 사용하면 오케이! 그리고 탑 라이트의 부드러운 조명으로 기본적인 빛은 만들었지만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의 메인 이미지는 구매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 매력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제품의 정면은 피라미드를 위해서 보는 것처럼 네개의 면이 맞물려 있으니 이 각각의 면들을 다른 톤의 화이트로 표현하여 입체감을 살리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상단 측면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제품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죽인다? 당장 사고 싶네. 자,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합니다. 촬영할 때는 카메라와 렌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많은 화소가 제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품을 꽉 채워 촬영하면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좋은 해상도로 제품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세로 제품에는 세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에는 가로로 촬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렌즈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렌즈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약간의 여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겁나 비싼 렌즈는 가장자리에도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결국 이것도 돈이야 돈. 쨍한 이미지를 얻으려면 조리개는 8에서 1일 정도에 맞추고 ISO는 최대한 낮게 아무리 높여도 800은 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400 이하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명 환경이나 카메라 성능에 맞추어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쨍한 이미지를 위하여는 삼각대는 필수입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더라도 셔터샷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더샷이나 리모컨 또는 타이머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점을 제품의 로고나 주요 버튼에 맞추어 각한 장씩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한 장씩 촬영한 다음에 후보정에서 합성하면 됩니다 그럼 쨍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과 노출을 변경해 가면서 여러 장을 촬영합니다 나중에 후보정 할때 베스트 샷을 셀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촬영한 원본 이미지는 후보정을 통하여 쨍한 이미지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정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디마케팅 유튜브 채널 모바일이고요 구독은 이렇게 하고요 좋아요는